아 들깨가 진짜 많이 들어있다. 어저 국물 봐 비주얼 좀 봐. 와, 와 진하다. 약이다 약. 진짜 걸쭉한데 들깨가? 와 이거. 자 소영이 지금 국자째 떠서 지금 마시고 있어요. 자 저희 지금부터 돌줄 대결 시작합니다. 60분. 와 미숫가루의 식감이랑 엄청 고소하고. 어. 안에가 엄청 녹지네요. 근데 음. 되게 신기한 게 육수 자체가 너무 맑아서 깨끗한 맛까지 나오시원해요 국물 한번 먹고. 약 질지 않아요. 질지 않아요? 저도 한번 맛볼게요. 음. 아, 역시. 아, 진짜 질 났네? 원래 들깨수 대비 해물이 안 들어가. 오! 맞아. 근데 여기 해물이 들어가서 맛이 깊고 감칠맛이 장난이아닌데 음. 아, 저 들깨 수제비 맛이 정말 궁금해요. 와, 이거 수제비가, 어, 음. 아, 너무 촉촉한 것 같아요. 어, 광고 <웃음> 아, 찍듯이 먹는 것 같아요. 음 진짜 질기면서 먹는다. 네. 진짜 쫀득하다. 음, 맞죠? 우와. 저도 한번 맛볼게요. 아, 역시, 여기 에딱 김치 사이에 싹 넣어가지고, 수제비 사이에 김치를 싹 넣어서, 자, 우리 제이스님, 보스님, 드시고 싶으시죠? 되게 꼴보기 시게 먹는다. <웃음> <웃음> 음, 아우, 좋다. 아우, 이거 막 들깨가루 가득 들어있는 거. 이게 들깨 향이 나는 지금까지 들깨가 제일 많이 들어간 음식 백순대를 먹어봤거든요, 백순대 볶음. 그거보다 들깨맛이 훨씬 많이 나.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데, 하긴. 응. 그리고 그래, 왜 얼큰하지? 왜 얼큰한 거지? 김치 때문에. 김치가 응. 얼큰해서 그런가? 아, 뭐야?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? 이거 안 되겠다. 응? 뭐야 세미씨 뭐예요? 사장님, 이렇게 맛있게 만들면 어떡해? 나 자꾸 또오고 싶어지게. 왜 그러는 거야? 그러면 어떡해. 내가 원래 서준 마으로예 미리했어요, 미니했어요 진짜 서준 마이다 너무 맛있잖아요, 사장님. <웃음> 와우. <웃음> 맛있으니까 자꾸 <잡고> 와야지. <웃음> 어 뭐야, 진짜. 사랑해요 <웃음> <다람이, 웃음> 아니 근데 근처 신도시 엄마들은 그래 맛있어서 화를 낸다. <웃음> 아 어, 이렇게면 어떻게요? 살찌잖아요 맞아, 맞아. 맞아. <웃음> 애교, 애교인데 화야. 맞아, 맞아, 맞아. 아우 좋다.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아우, 이거 막. 밥 넣어. 밥을 한번 먹어봐야겠다. 아, 수비 무슨 뭐로 말았어요, 밥이랑 어머 밥말았어 맛있겠다. 어른들의 이유식 아니야? 완전 이유식이죠. 나 지금 밥을 말았거든. 밥을 말아 가지고. 김치 하나만 올려줘. 수제비랑 같이 밥을 떠서 지금 김치 우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이 팀에 여유가 있네. 엄청 응. 와, 국자 스킬 이 이걸 눈앞에서 보다니. 와, 이거 눈앞에서 보니 와, 소원이 국자에다가 저렇게. 와. 와. 가듬 먹어야 돼. 아 진짜? 네, 그래야 이 고소함을 어. 느낄 수가 있어요. 해봐. 응. 아니 근데 방금 국자에다 키스한 걸로 나 봤거든요. 국자의 마지막이 키스가 중요하네. 나가 한번 내 인생에서 한번 내가 도전해본다. 응. 내 인생에서 진짜 처음이야. 국자로 수사 대신 내가 국자로 먹은 적 처음이야. 할수 있다. 이렇게 해서 응. 입에 넣고 응. 이렇게. 아니 세미 씨도 지금 국자에 도전하고 있어. 저저한한 한 입에 들어가네요. <웃음> 어, 야 국자가 입에 들어갔어. 야.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. <웃음> 잘했어 잘했어. 이렇게 다 너무 맛있네. 한입 가득 먹으니까 고소함이 더 많죠. 와왜 이렇게 먹지 <웃음> 알겠다. 어머 이게, 음. 이게. 매운 거.